이게 마냥 단순한 게임은 아닌 게 승리를 하려고 해도 승리 조건이 또 있더만 승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승리할 를 수가 없습니다 기벽은 꼭 비밀로 하세요 그거를 들키면 안돼 맞아 그게 기벽이야 같아. 그게 기벽인데 그럼, 그런 럼그 방해를 <웃음> 하니까 응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토끼 노조 여러분 어, 토끼 노조인가요 저희 아이고 개밋네 둘이 있는데요. 당근 안녕하십니까. 하나, 거북이 하나 있는데 <웃음> 다 토끼 노조입니다. 다들 머리띠 <웃음> 하고 오셨나요? 제, 뒷, 제 뒷집에 만드라고라가 살고 있습니다. 만드라고라 같제 정수에서 뭐가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살려주세요. 평생을 토끼인 줄 알고 살았으나 <웃음> 사실은 만드라고라였던 그런 슬픈 사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예. 안 되고 무조건 세 어? 명을 몰라야 니다아 그건 안 되니? 아, 아 게임 이해를 못해서 셨나요아 이거 근데 아나 혼자 못해? 아나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첫 음. 라운드 꼭 가고 싶습니다. 어 같이 가보자 이번에. 설마 지난번에 이어서 두번 연속 가짜겠어, 그지? 아 근데 가짜를 오히려 초반에 가려내는 게 유리해. 맞아. 그때 공격력이 오. 약하잖아. 후반은 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만드라고라 한번 가자. 뽑으면 또 소리지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웃음> <또 봤습니다. 웃음> 그 너희들 두명다 주민이니? 딱 이것부터 먼저 얘기 좀 해보자 당연하지 나는 두번 연속 나오려고 여기온 네. 네. 거야 저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편아 너 얼마 낼수 있어 지금? 제가 제 주머니 사정이 보자 <웃음> 한 3원? 첫날에는 그렇게 뭐 많이 필요 아, 없잖아요 의장님. 나보다 누가 많이 내면 은 내가 좀 깎여 나도 그래 나 서투름이랑 나도 거미거든 나 그럼 4점 낼게 어때 아니 누가 4점 내주 똑같이 나랑 그럼 아 내가 4점 낼게 그럼 오케이 음. 나는 3점 어 그래 그렇게 딱1일 그리고 다음 펀에 내가 이제 또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돼 나는 일단 빠르게 처음에 두번 수비 해버리고 <웃음> 그다음에 기병이구나 해버리... 너그 기병이야 <웃음> 어, 어 일단 알았어 어필이 일단 어필이 알았어 그래. 일단 알았어 우리끼리 어, 갔다, 여기서, 갔다 어,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서, 여기서 배신하면 나 진짜 천첩한다 어, 배신은 어, 어, 셋이서 하지 오케이. 한 거야 이렇게 어자 어. 보자 한번 보자 도원들이 조항절이야 우리 맞기만 해 바로 그냥 가서 불어버려 차발불 불어. 그렇지 아 훌륭했습니다 아, 아, 훌륭 아 형아들 사랑해요 어, 형아들 어, 어, 올라갑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이 연맹 어떻습니까 네. 네, 저희가 어, 다 여러분들이 수비하는 동안 저희 마을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 그 그걸 얘기하고선 반대표 누르는 사람은 그거일 수도 있어 하고서 내려갔는데 연비가 굳이 굳이 갑자기 어 반대표 누가 눌렀는데? 아 내가 아니, 나는 그 기벽이 여러 가지라길래 모르니까 혹시 문제 생길까봐 어 반대표 누가 눌렀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웃음> 기벽이 뭔지 궁금해하는 건 가짜 토끼밖에 토끼. 없는데 어 토끼들끼리 아니지 여기 안 밑에 돼. 옆에 눌러보면은 잠시만요 지금 2D 이장님 걸 권리... 기 잡으셨는데 지금 다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연비님 네? 혹시 수정구슬 결과 어떻게 보나요? 저그 수정구슬은요 그밤 카드 있죠? 아니,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달 모양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 네. 거 다시 눌러보면은 아,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그 수정구슬이 있어요 로그가 다 남네 이렇게 달에 어, 어. 아, 음. 그래서 보면은 플러스 몇 아니면 뭐0 이렇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아이템 찍혔는데 30만... 개 억울하거든요 지금? ㅋㅋㅋㅋㅋ 저도 껴서 네명 해야 저도, 되니까 저도 네 명. 아나나 그래 둘이 셋이 갔다 오니까? 이게 갔던 사람을 또 보내는 건좀 아닌거 같아 <웃음> 이장님 근데 기병 너무 티나는데요 고집쟁이인거 자기가 <웃음> 선택해놓고 <웃음> 자기가 반대 누르고 갔어 <웃음> 이거 지금 내가 수정구스리란 얘기를 듣고 안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쓴거 같거든. 이거 라미누나 아니면 에이 h형 한번 보자. 야, 그러면은 오호.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진짜라고 하면은 가짜가 2d 라미 h 3명으로 좁혀지는것 뿐이거든. 내 빗소리는 약간 믿음이 2D야. 왔어. 그러니까 거의 다 이번에 데미지를 거야. 안 받았었잖아. 이번에 데미지 받으면은 또... 나는 약간 h 라미 뭐 요런 조합 이번에는 그럼. 근데 또 투디형일 수도 있어. 어, 쟤는 언프레딕터브 <웃음> 예측 불가능 아 맞아 너무 와.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이야 힘들어. 쟤는 진짜로 이런 마피아 게임에서 진짜 판타지 스타기 때문에 <웃음> 너무 뻔뻔해가지고 예측이 아 방금도 계속 물어봐 자 이거 또. 정신 똑바로 하자 이거 분명히 한 2데미지 정도 어? 어, 어? <웃음> 뭐야 이거 안 내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일부 아 일부러 원기용 모인다? 아 근데 그러면 보셨죠? 아까도 믿을 수 없어 어 뭐지? 아까도 것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이야 어어? 근데 수정.. 수정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이 아니고 전 찍혔다니까요 연빈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누구 몇개 썼죠? 누군지 말하지마 몇개 썼어? 아몇 개?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를 쓰기로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 그럼? 뭔가.. 이거 누군지 말하지 어, 말자 어? 어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어어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두고 일단 갈래? 저... 저는 이번에 보내주세요 저 카드가 좀 많이 쌓여서 나도 많이 쌓였어 저도 이번에 좀 강력합니다 일단 가기만 하면 저도 조금 모였습니다 힘이 안간팀하고 간팀이 아. 이렇게 되면 저깐만 아, 어, 네. 이거 약간 이제... 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지마한번 아. 이렇게 가고 다음에 섞자 뭐 어떻게 아니요 눌러 얘 예, 눌러 근데 나 궁금한 방... 게 근데... 내가 이제 악마토끼가 안 돼와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짜 토끼 되면 수비 점수를 플러스로 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낼 수도 있어? 어.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둘다낼수 있어 아 그래? 모를 아, 수 있어? 아, 아 이런 미친 이거 아무도 이거 못 믿는다 이러면 이거 무조건 섞어서 보내야 돼 그러면 이거 몰라 그럼 어떻게 될지 어! 그래서 그래서 까지 버틸거야 음 공격에 8 내고 나 수비에 2만 몇개 해서 2를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섞을 수도 있어 심지어 아 근데 나는 이번에는 막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만약에? 가보시죠 그러면 아니 뭐 프로 반대로세요 아, 투디님아 이거 반대면 안 된다 이거 홀, 오, 숫자 올라간다 야 뭐야 올라가네. 아 그러네 한번더 아, 선택하면 이거 아이고 이게 더 공격이 없네 한팬님 예저 일단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한 번도 못 갔거든요? 아 카드 많이 모였나요? 저 카드 개많아요 오케이 수, 숫자가 높진 않은데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연비 누나랑 야, 차라리 한팬 CN 연비가 2D 심층 면접하고 와신님들이 <웃음> 뭔데? 넌 속내를 아, 모르겠어 난 동 no?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뭐 그냥 갈데 없어서요 아까 연비가 조사한 사람이 누구야? 아 나는 미안한데 말할 수 없어 근데 나 솔직히 빗솔 내기로 한거 말고 더 냈어 아 그래? 어나 카드 다 냈어 그냥 아 근데 버티고 있는,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2를 냈다는 거는 지금 수비에 대충 2만 던져놓고 공격에 올인을 한거 같거든요? 방금 전에 갔던 사람이 나는 총9 냈어 근데 내가 진짜 나3 났거든? 그러면 아까 응. 라미몇 나... 냈음? 아까 18 아니었냐? 라미가4 냈다고 하니까 라미가4 냈으면 4. 이미 지금 어, 16이네 16. 아 그럼 2D 또 의심해봐야 돼? 근데 2D가 2를 냈으니까 18인데 공격에다가 최소한 4를 넣어놓 거네 아 그거를 따로 또 이렇게 어, 어, 어. 아 내는 거야? 수비의2 아. 공격에 4 이런 식으로 간대 지금 일단 카드 많으신 분. 일단 나 아, 카드가. 카드는 다짤짜이에요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케빈님 사 하나 드릴게요. 어? 오케이. 일단 이거 버텨야 되는데. 근데 카드 어떻게 보내? 저 아이템. 우와. 우와. 아, 뭐야. 뭐야. 야 찢긴 거 봐. 미쳐. 어 일단 야, 연비님 오케이 연빈님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어. 연빈님이 채팅창에 자기 카드 뭐 있는지 쓴다 그랬는데 실수해가지고 가짜 채팅 했었거든요? 아잘 했는데 아이가 아, 아, 채팅에다가 아, 썼어? 아내 쫓아 내 쫓아 내 쫓아 내 쫓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찍을 때 한꺼번에 두명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 맞아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아어떡 하지? 일단 이번에 아, 나 저... 보내줘. 일단 이번에 아... 나 무조건 보내줘야 돼. 나, 어... 나 카드 좀 들어서 나도 보내줘. 어저 카드 없거든요. 나나 무조건... 없는데 내가 가도 돼? 이번에 라미가 짤자리긴 한데 짤자리도 한번 버티자. 돼. 어 일단 털멍... 보내볼게요. 오뉴 오뉴. 야채 간살부. 일단 지금 포인트는 나 너무 많거든. 근데 서투름 때문에 방어에서 차감돼 나는 또. 근데 그래도 나 그냥 막 내버릴게 이번 턴. 지금 빗소리 얼마 낼수 있어? 이거 세장다 합치면 팔. 세장다 합치면 팔. 라미는 얼마 낼수 있어? 아, 아 내가 7을낼 테니까 둘이서 오오 이렇게 낼래? 7 오오 이렇게? 내가 어.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육을 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라미도 오 그럼 라미가 오. 일단 믿고 해봄 어? 뭐지 이거? 어? 어 이거 뭐지 진짜로? 아까 구댔다 그랬잖아 어? 이거는 왜일이 됐지? 내가 깎였나? 아닌데? 아니 뭐.. 케빈님! 예 네. 일단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세중하나예요 케빈, 빗솔, 라미 중에 한명 그리고 연비 어? 우리 중에 한명이 있다고? 당연하지 시, 실패했잖아요 아 실패는 실패인데 일 너무 그러니까 짜치는데? 일이 짜치는 게 아니고 데미지를 몇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벽이랑 탑은 한 번에 안 부서져서 벽이 다 부서져야 탑에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벽에 남은 체력이 1밖에 없었어 그거를 파악 못하고 어쨌든 뭐확 해버렸을 수도 있네 공격을 일단 나는 라미 연비 본다 이번 판 그러면 게다가 네. 아까 연비가 청 세치가 2인 했다 했잖아 그것도 음. 거짓말이야 어, 그게 거짓말이어서 말이 안 됐던 거야 음. 저는 그러네. 투표했어요 카나나 찍고. 그러네. 연비야 빨리 찍어 우리 어차피 반대할 반대 거야. 할 거야. 반대할 거야? 반대 거야? 그러면 내가 가볍게 한번. 연비야 가짜 토끼 좀 찍어봐라. 어 가짜 토끼 좀찍어줘어 어, 그러면은 없네. 어 라미가 여기 안 포함돼 있네. <웃음> 라미네. <웃음> 어쩜 저리 투명할까? 정말 사람이 투명하다 연달프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 가도 문제입니다. 숫자 1밖에 없어요. 나 다들 예. 카드 찍고 투표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아, 나이스. 어이구. 아, 많이 나, 근데 아, 일단 네. 투명하게 갈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한9 정도 돼. 그래도. 9? 오케이. 어. 당첨. 나 7. 도림 저 승리 조건때문에 가야 되는데 4한 장밖에 없어요. 맞아도 우리가 버티면 돼 그래 확신하는 사람이 가 어쨌든 맞더라도 어, 어. 버티면 돼 이게 근데 은근 빡세네 이기기가 어. 일반 토끼가 그러니까 연비 실수 아니었으면 이거 완전 힘들었어 이기면, 제발, 제발 제발 한번 이겨보자 제발. 이기면 제발. 제발. 두, 개제, 두 개제 두 개제 두 개제 다이 다잇 다잇 다잇 다잇 우와아아버져다 좋아 버쳤다 나이스 승리지 이러면 그렇지 다이바이. 다이바이. 다이바이. 다이바이. 위해서 내 승리 조건까지 걸어. 올라가죠. 가자. 아야 이거 아 지금 라미 연비 딱 맞췄네. 오케이. 아우. 진짜 투디 맑은 눈의 광인 개 웃기네 저거. <웃음> 그리고 나는 오리가 됐어. 오리가. 된... 오, 반갑다, 아어 반갑다잉. 어나 이거 나왔다? 이거 봐. 오 멜빵 바지가 어, 있네. 뭐야? 어 멜빵 어, 어? 바지. 이거 노린 거 아니냐? 아 잠깐만. 이 게임 또 우리 빨받으려고 이거.